원큰이라는 게 있지? 아니, 비교포이라는게 있고 음. 비교포이라는게 있어? 음. 뭘 말하는 거니? 허인사, 부산 이걸 말하는 거야? 허인사, 부산을 모두 얘기한다? 원급 비교급, 추상급 할 때. 급이라고 해요. 영어로 degree라고 합니다. degree, degree, 급.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근데 형태들은 많이 봐서 알게. 자, 요건 응. 컨셉이 엇법 컨셉이다. 무슨, 왜 엇법 컨셉일 것 같아? 응? 예를 들면, 그녀, 그는 행복하다 할 때, 이렇게 나왔어. 하나는 행복이 나오고, 하나는 회필이가 나왔어회면서 구사에 관한 문제 많이 나오잖아 앞에 뭐가 결정이야? 동사가 결정한다. 알겠지? 동사가 회면서지 구사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잖아. 다른 예를 들어볼까? 하지 않네.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뭐가 나와야 돼? 해피가나와야 돼? 해피가나와야 돼? 너희들이 찾아와. 여기서 부사의 문제는 여기서 결정해야지. 자, 이 동차가 일용식동사야 얘는 이용식동사였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뒤에 보호가 필요하잖아. 그 주격보호가 필요하니까 행사가 들어가야지. 부사가나오면안 돼. 근데 만약에 이일용식동사야 그럼 얘는 보호가 필요 없잖아. 보호가 필요 없으니까 행사가왜 필요해? 부사만 나오면 되죠 이걸 꾸며주는 부사가 필요한거예요 그렇죠. 행복하게 삽니다 동사 꾸며주는 부사죠? 부사의 역할은 아니야 알겠어? 이게 어. 이제 원급으로 나오면 어떻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 봐 에즈 여기 뭐가 나와? 에즈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이렇게 나왔을 때 에즈원급 에즈 나왔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여기 뭐가 들어가요? 에즈가 들어가고요. 여기도 에즈가 나오고 뒤에 예를면 시가 나왔다 싶니다 그럼 그는 그녀만큼이나 행복하다. 당연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에즈, 애드, 에즈가 박혀 있어도 마찬가지로 동사를 보고 판단한다는 얘기야.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에즈 시라고 나오고싶다키 여기 뭐 나오겠어? 너지 나오겠죠? 이렇게 나왔어. 여기 뭐 나와야 돼? 돼지? 됐네 그래서 결국 원급도 너희들이 착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원급도 뭐가 있냐면 비교대상이 있는 거야. 이거 놓치면 안 되고 항상 비교대상이 존재한다. 원급도 비교권만 비교대상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 봐봐. 그녀는 그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큼이나, 이게 해피가 나오든 해피가 나오든 요 일반 동사에 얘를 함축시킨 거잖아. 그래서 그녀는 그만큼이나 행복하게 삽니다. 결국, 에지에즈가 애드 나와도 역시 마찬가지야. 부사가 나올 수 밖에 없단 말이야. 이거 동사가 결정한다. 알겠지? 앞으로 에지에즈가 껴있어서 그 사이에 형용사냐 부사냐 이렇게 묻는 문제가 나오면 결국 뭐 동사가 결정하는 거야. 알겠어? 에지에즈가 애드 결정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착각하기 가장 숨쉬운 것 중에 하나가 에지에즈 애드 사이에는 형용사가 나온다는 착각이야. 어. 그런 편견은 버려라. 왜? 애주원급에 대해서 원급으로, 원급으로 표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다는 사실이야. 알겠어? 표용사 만드는 게 아니야. 애주의 사이는 표용사 부사 다 나올 수 있다. 뭐가 결정한다? 동사가 결정한다. 이것만 알면 일단 원급은 된 거고요. 비교급은, 비교급은 형태가 우선, 형태가 뭐냐면, 우리가 알면은 형구에다가 소용사나 부사에다가 뭐가 붙느냐면 이 r 이 붙는 게 원칙이야. 이건 알고 있지? 뭐 happier, 뭐 이런 식으로 어, 붙는단 말야. 이 붙는 자잘히 구리한 것들은 내가 얘기 안 할게요. 자잘히 구리한 것들, 예를 들면 어미가 e 유 끝났을 때 알만 붙여주면 된다든가 또는 뭐 L-Y를 끝났을 때 어, Y를 I로 붙이고 er 붙인다든가뭐 이런 것들, 어, 이런 것들은 여희분들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라서. 일 어찌 됐든 간에 이하이 붙든 가둘 중에 하나야 아니면 또 하나의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형용사 분사가 나왔는데 삼음절 이상일 때 삼음절 이상 형용사 형부가 나오거나 삼음절 이상이라는 얘기는 이런 거죠 dangerous 이거 봐요 dangerous 사실 기본적으로 삼음절 이상이지 beautiful 3음절이네. 뷰, 비풀. 근데 읽어보면 발음해보면 알아 성부자 이상이거나 아니면 오미가 이렇게 끝나는 형용사 부사 이런거 O U S F U L I V E I N G 이런 것들 제일 많잖아 그쵸? 이런 형용사 앞에는 뭐가 붙는다? 뭐가 붙는다? 뭐두 가지 형태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형태는, 아, ER이 붙거나 아니면 3분 절 이상의 해운사 부사 또는 어, 어미가 그렇게 OUS, IF, 어, FUL, IV, ING 따위로 끝나는 형용사는 앞에 뭐가 붙는다? 뭐가 붙는다. 뭐가 붙는다. ER이 아니라 뭐가 붙는다. 그죠 어, 이렇게 정리하면 비교급은 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상급은, 어, 자, 형태. 일단 이게 가장 기초니까 여기서 출발하잖아. 형태, 뭐가 붙는다? 더가 붙는다. 더 플러스 뭐다? 형부에다가 형용사. 근데 부사는 뺄게요? 형용사만 쓸게요. 뭐가 붙는다? EST가 붙는다. 근데 중요한 거는 더가 붙어 있다는 거야. 자, 부사는 어떻게 돼요? 부사. 부산. 부사는 이게 안 나오고요. 그냥 부사에다가 EST 붙여 우사의최상급에는덜안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어, 선생님 최상급인데 왜안 붙었어요? 덕가안 어, 붙을 수도 있어 우사의최상급은 보통 안 붙여줍니다 우사이체산급 자 그래서 이제 뭐, 뭐 예문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요런거 한번 적어볼게요 1 1 3까 내가 뽑아서 할건데 비교 대상이 있다. 원 이제 네. 비교법으로 가르쳐 볼게요. 가장 중요한거, 거의 중요한거. 이런거 구별해 내가 엄청 주기가 정해진다. 자 862로 들어갑니다. 자, 어차피 서수에다 초점 맞추려고 했던거 잖아요. 자, 뭘 보려고요? Up 어, higher. 아, 예. 그 나원니 we go up이라고 나왔어요. 그다음 원어언니 the colder it. it becomes. 자이 문장. 자, 우선 우선 우선. 자 비교급에서 손수행에 가장 많이 나온 영순이야, 영순이. 공식 여기서 정리할 수 있어. 더 플러스 비교급. 이어 붙었으니까 비교비라는 거 인식됐지? 주어. 그다음에 동사. 그렇죠?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주어 다시 더 플러스 비교급. 다시 주어 동사. 요런 형태를 갖추면 요런 형태를 갖추면 어. 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렇게 쓸게요 자이렇겠습니다 이거 바꿀까요? 바꿀게 표시를. 네. 물결무늬가 아니라 쩜쩜쩜으로 뭐뭐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뭐하다라고만 연결이 해석해주면 끝.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날씨는 더 차가워집니다. 맞지? 그렇지 또는 어. 기온은더 차가워집니다. 여기 비인칭 좋을 거 아니야, 는 날씨를 할 때는 비인층 좋을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날씨는 더 차가워집니다. 바다 익선을 뭐라고 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자, 이런 거 영작해라. 한번 나온 얘기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아, 많은 만성 좋다. 바다 입산이라고 했어. 바다 입산. 야, 영어로 써봐. 아, 어떻게 쓰면 돼? 많은 만성 좋다. 너무. 그러면 이리지. 근데 이거 생략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더뭐 좋다. 더 배러. 이렇게 쓰면 돼. 그리고 뒤에도 역시 생략이 가능해요. 이리지. 그래서 그냥 더 모를 더 배러. 이렇게 많이 써요. 이런 건 어때요? 하나만 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야 영역해봐 서수영 어, 문제야 되잖아 어? 빠르면 빠를수록더 순에다 이어붙여는면너 순은 역시 1위주생이야 뒤에 못쓰면 돼더 좋다 내가 하면 되잖아 빠르면 빠를수이다 빠를 역시 1위주생이 못한다 그치 이렇게 써주면 비유구비 형성이 됩니다. 좀 알겠어요, 이제 만만 보는 거야. 더프로스피어크더프로스피어크이 뭘로 하드낸다. 더프로스피어크더프로스피어크이 소수형으로 잘 나옵니다. 소수형으로 잘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김밑태 잠깐만. 자함께어이시간으로 끝날 수는 없구요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데 일일 같이 같이 다녀. 이래서 뭐였었지 우리 강주부문였었지 어, 그 뒤에 어려운 남문들이 좀 묻혀서 이런 거 너희들 어, 이런 것들이 모아졌을 때 이런 것도 알고 있니? No more than 이런 것도 무슨 뜻이냐? No less than 무슨 뜻이냐? 이거 어떻게 외우그 다음에 3번 Not more than 봐 번, 나 레스텐 어떻게 올 거야, 이거? 자, 얘는 뭐예요? 온니고온니 언니. 얘는 뭐야? 누를 스 있는 거 에즈먼츠에즈는 에즈 매니에드죠. 자, 수일 때는 매니 쏘주고 양일 때는 머를 쏘주면 데요나 이거는 뭐니? at the most of f i 자, 영어로만 쭉 나열해 볼게. 요거 뭐니? at 리스트야 자, 뜻은 뭐야? 요거는 단지. 부정적이죠? 마이너스. 단지 뿐만. 요건는 뭐니? 뭐만큼이나. 어, 긍정이죠? 물이 반만큼이나. 될까? 자, 물이 반밖에 안 돼. 자, 생각을 상상해봐. 이거는 플러스 개념. 얘는 여기 수능국회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부업표시까지 하는 거야. 남무원에는 뭐니? 어, 기껏해야 고작 해야이어칩시야 기껏해야 또는 고작해야. 자, 기껏해야 고작해야 요거 밖에 안 돼. 마이너스. 또 요건 뭐니? 야, 적어도 이만큼은 되잖아. 반은 되네. 플러스네 됐죠? 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장이 has no more than 이렇게 나왔다 그 다음에 100달러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이게 나왔잖아요 긍정이야 부정이야? 아까 부정이라고 했잖아 타자는 100달러 밖에 없어 만약에 여기 바뀌어 no less than이 바뀌었어 어? 타자는 100달러만큼이나 있네 그지? as much as s 뭐 이런 식으로 as many as s 괜찮아 그다음 만약에 여기, 어, 난래, 난모대 이렇게 나왔으면 뭐야? 아, 부작해야 100달러 있어. 이것도 마이너스. 만약에 난래수기 나왔서 어, 적어도 100달러는 돼. 이건 긍정의 의미니까. 그죠? 어, 플러시게된다고요 이렇게 어감까지 살려줘야 돼. 이렇게 쓸수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뭐가 이거.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야.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졌어. 로모가 붙어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떨어졌어. 그럼 원의 뜻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 요는 소위 a 가 B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C도 D가 아니다라는 공식이야. 알아봐. 이게 서울예고 2학년, 어, 간고사가기말고사에 나왔어. 역장 문제가 나왔어. 고래공식 문제가 나왔어. 계속 같이 할줄 알아야 돼요. 이거군이나 no w 래는 is no more f i c i 물고기가 아니다. 어피시라고 해볼까? 그 다음에 뭐나? then 그 다음에 a horse a horse is a fish 됐지? 반복되는 거 생략 가능하죠? 반복되는 거 생략 가능하니까 자 이렇게 반복,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니까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다 자, 해봐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야 뭐처럼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죠이렇게 되죠? C가 D가 아닌 것과 자, A가 B가 아닌 것은 같다 C가 D가 아닌 것처럼 A는 B가 아니다 됐습니까? 이거 할줄 알아야 돼요 다음 시간에 뭐할 거냐면 놀랬을 때니 떨어져 있을 때 A가 B하는 건못 어찌않게 C가 D한다 라는 부분을 이거에 이어서 할 거예요 나한테 얘기해 줘 어, 그거 해 되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어, 배수사 표현까지 해야 돼요, 배수사. 배수사 표현도 비교급과원급두 가지로 쓸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서수형에서 잘 나와, 배수표현, 음. 뭐 이어서. 그니까 아무튼, 어, 요거 지금 2죠? 1, 2, 다가지다네요 계속. 이게 서수형이니까, 너기제구볼때 분명히 부딪히게 돼 있어.